숙면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숙면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숙면하는 사람이 장수한다는 말이 있듯이 잠은 양보다 질이 더 중요하다고 알고 계시죠? 몇 시간을 잤느냐보단 얼마나 깊게 푹 잠을 잘 잤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의미겠죠? 최근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된 수면무호흡증 일명 코골이는 수면 중 산소 부족을 초래해 숙면을 방해하고 졸음운전이나 집중력 저하 등 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정은수의 톡톡 인터뷰에서는 수면무호흡증으로 고통을 받는 호골의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되는 바이오 가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은수의 톡톡 인터뷰에 정은수입니다 오늘은 수면무호흡증 치료기구인 바이오 가드를 개발한 주식회사 수면과 건강을 찾아왔습니다 제 바로 옆에는 바이오 가드 개발자인 황청풍 대표님이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웃음> 네, 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웃음> 장히미남이신데요 아, 안녕하세요. 네, 뭐 안녕하세한테 이런 하세요 네, 안녕하 부끄럽습니다. <웃음> 네, <웃음> <웃음> 오늘 주식회사 수면과 건강에 대해서 간단히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정말 간단히 말씀드리면요, 네. 어,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코골이와 수면무호흡증을 치료하는 네. 제품을 만드는 벤처기업입니다. <웃음> 어머, 수술을 하지 않고 네. 코걸이를 고칠 수 있단 말이죠. 네. 어이, 저희 집에 저희 남동생하고. 또 저희도 아버지 또 음. 굉장히 코를 많이 골고 그래서 잠을 못 잤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맞습니다. 어, 어 대단하네요. <웃음> 코걸이 수면무호흡증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보통 생각할 때는 이게 뚱뚱하면 코를 곤다고 하잖아요. 네네. 데 실질적으로 코 뚱뚱한 사람도 물론 코를 골지만 마른 사람들도 코를 많이 골거든요. 어. 어, 특히 이 얼굴이 작은 사람들이 네. 미인형 얼굴들이 코를 골아요 네 와, 우리 정은수 씨도 코를 골지 않으세요 혹시? 어머 저는 제가 잘때 모르지 <웃음> 잘 모르는데 왜 그러냐면 기도가 좁, 좁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렇거든요 아 그런데 혀가 네. 말리면서 네. 턱, 턱, 턱 넘어가는 네. 현상들이 무흡증이고요 네. 네. 적, 그냥 완전히 막히지 않고 살짝 열린 상태는 <웃음> 하다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웃음> 네. 이게 다이 기도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네. 사람들이 코골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코가 문제인 줄아는데 아 실질적으로는 이 기도, 이 안쪽에 문제입니다. 아, 기도가 좁혀지는가 네. 넓어지는가? 네. 근데 오. 그거를 수술을 해가지고 여기를 막 도려낸다고 생각해보면 네, 네.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수술을 왕창 도려낼 수 없으니까 조금밖에 못해요. 예예. 그러니까 효과가 그닥 많지 않고 어... 또 수술 잘못하면 어 굉장히 부작용이 클수 있어요. 아... 그래서 수술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 그렇구나.